동굴에서 시작하네요. 지금 다이아 세트 다 맞췄고. 자, 아래로 내려가보죠. 저, 저, 몬스터 같지만 사람입니다. <웃음> 달려오는 게 몬스터 같긴 했는데. 어, 여기 왔던 데인데? 여기 한번 왔었었어. 우리 그러면은 여기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아예 안 가본 동굴 가죠. 여기는 왔던 데여가지고 마을 근처에서 파밍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왔던 곳에 내가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이아를 캐간 데에 또 거기를 탐사하는 경우가 생겨. 안 가본데 좀 파다가 모험 갈때 필요한 게 곡괭이, 칼, 그리고 양동이 양동이는 이제 물 같은 거 퍼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돌이랑 나무? 횃불, 횃불 필요하다 횃? 음식 필수고 갑시다 모험을 떠나봅시다 인챈트요네인챈트 해주면 좋죠 신발 해주실래요 신발? 신발? 레벨 몇이에요? 레벨 30 넘었나 본데? 저는 14 어? 신발! 아 신발! 신발 주세요 사기당했다 아 인첸트! 인챈트 사기당했어 착지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신발! 신발이랑 투구 혹시 셋다 한번 확인해볼래요? 뭔지? 어? 어? 설마? 이러면 사기당합니다 조심해야돼요근 10만원 붙여달라고 해놓고서 돌려받으려면 20만원 붙여야 된다는거 그런거 조심해야됩니다 주실래요? 더 달라고요? 제전 재산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떴다고요? 뭐뭐 뭐 떴죠? 행운? 아니 행운에다가 효율에다가 내구성 3?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사기 고개기가 나오기도 하나? 행운 3이면은 진짜 부자 되겠다 우리 이제 부자예요 다 맞출 수 있어 행운 3에다가 효율 달려있는 내구성까지 달려있는 미친 고개기 아무도 캐지 않은 깨끗한 광산에서 근처에 동굴 같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어디 가셨어? 바로 옆에 동굴 있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어 뒤에 어? 철보다 귀한 자원인 석탄? 세개 두개세개 몇개 안 캤는데 22개 나왔어요 석탄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쓰이는.. 잠깐만요 방패가 없어 방패 좀 만들자 철 혹시 하나 있으세요? 철 하나도 없죠 방패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철 나오면은 그때 아 이게 몬스터가 나오는 사람한테 많이 나와 우리가 몬스터를 이끌고 다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방패 없으니까 전투력이 확 낮아진 느낌인데요 머리띠에요 머리띠 머리 묶을 때 쓰는 겁니다 화살로 머리 묶어놨어 고정시켜놨어 이제 고정을 너무 세게 하면은 가끔씩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이 염색됩니다 어 뭐야 파파고가 있는데요? 여기 파파고 있어 어, 근데 색깔 되게 예쁘다 파랑색 앵무새 좀 예쁜데요? 끈이 있나? 앵무새는 끈으로 데려가거나 길들일 수가 있다던데 시간 열심히 캐시네 그럼 여기서 앵무새 좀 길들이고 계세요 광산 좀 찾고 있을게 길들였어요? 뭐야 되게 빨리 길들이시네 어딨죠? 앵무새. 오! 오! 오! 오! 오!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앵무새. 어, 여깄다. 밑에 있네. 오! 오! 오! 쩐다. 앵무새 어깨에 탔어요. 아, 부럽다. 좋은 앵무새 같아. 뭔가 비싼 것 같아. 최소 100만원짜리 앵무새. 빨강색 앵무새랑은 좀 달라. 결이 달라, 결이. 파랑색은 근데. 나 많이 못 봤는데. 파파고! 파파고! 파파고! 파파고 어디 갔어? 파파고 죽었어요? <웃음> 안돼 파파고 씨앗이라도 선물해줘야겠다 여기 파파고 애도하는 자리입니다 제 머리끈입니다 제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머리끈만 있는게 아니구나 수염끈에다가 아주 곳곳에 털들 털들 길어가지고 끈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겨드랑이 끈도 있네 제가 밑에 팔게요 위에 위에 파세요 와도데도깨가 도깨, 되게 빠른데요? 제팔 속도 보이시나요? 오른팔만 써가지고 오른팔만 큽니다 뭐죠? 지금 교체 타입 아닌가요? 어저팔 빠질거 같아가지고 교체 타입인줄 알았는데 어? 동굴이다 지금부터 모험인가? 오! 오! 다이아 아싸 어? 나한테 안 들어왔는데? 아! 아아 <웃음> <웃음> 제가 먹은게 아니네요 아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웃음> 어! 어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저 방패 없어요 저 좀, 저 대신 잡아주세요 방패가 없어요 방패 없어서 못 잡고 여기, 여기 한번 파보실래요?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여기 파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파면 다이아 나올 것 같아 이쪽, 이쪽, 여기쪽. 여기, 여기, 여기 좀 수상한데? <웃음> 없네. <웃음> 뭐 먹었는지 맞추면은 다이아나 드릴게요 뭐 먹을게요? 치킨? 아닙니다 찌냈습니다 치킨 아닙니다 익힌 닭고기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이죠 아 막힌 길이다 동굴 질이 안 좋다 다이아가 흐르는 땅이 있는데 여기는 다이아가 흐르지 않는 땅 같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갑시다 어? 어? 잠깐 느낌 세한디문있어 문? 문이 있으면은 물속에서 숨쉴수 있거든요 문 준비하시고 물 올라가다가 죽었던 기억이 나죠 어우 됐다 살았다 어 뭐야 바로 근처인데? 지옥 탐사 가자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철도를 깔면서 갑시다 <웃음> 예 철도를 가져온 이유가 거기서 깔라고 그럼 죽어도 타고 오면은 금방 오거든요 이거 한번 타보자 오 된다 오 효과까지 깜빡깜빡거리는 효과까지 있어 <웃음> 아자 요새 한번 탐사 가봅시다 자 이거 요새를 아 이게 저 가운데에 있는 상자를 열면은 아마 몰려들 거야 금 같은 블럭이 있거든요 여기 그거를 캐는 순간 또 몰려들 거예요 근데 그걸 캐야 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일단 기지를 만들어 놓고 돼지를 한 곳으로 모아야 좀 편한데 지금은 공격 안 하는데 저거 저거 저거 털어야 돼 근데 돼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가들수 없고 일단 훔치죠 상자를 털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몬스터들이 몰려들텐데 어? 또 있다 금괴 어어어어? 어, 어, 활? 활도 쏘는구나? 잠깐만 어떻게 금괴 얘네도 그냥 주나? 일반 피글릿도 금 주나요? 제가 아이템 주는 애잖아 그쵸 제. 쟤를 가두자 그러면 잡으면 안돼요 그게 아이템 주는 애야 가둬야 함 가뒀다 가뒀다 얘는 안준대 한테 금을 걔네가 주는 아이템이 랜덤이랑 엔더 진주 같은 것도 주거든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금괴가 많아가지고 엔더 진주 3개? 많이 준다 아직 몇개안 줬는데도 얘한테도 한 세트 주고 몇개 정도 나왔나요? 7개? 개 어, 되는데요? 7개 금괴 더 없죠 이제 여기도 다함 지금 총 얻은 게어데 엔더 진주 7개 잘 떴다 이 정도면은 찾을 수 있긴 해 엔더 잡표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3개? 그럼 엔더의 눈총 16개 엔더의 눈 한번 써보자 지난번에 처음 던졌을 때 이쪽 방향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에서 바로 한 번에 던지지 말고 좀간 다음에 던지는 거지 한 20걸음? 30걸음 정도 간 다음에 한 이쯤? 이쯤 온 다음에 던져보죠 근데 중간에 깨질 수도 있어 던졌을 때 그쪽 방향이야그러면 이거 타고 가야 돼몇개안 쓰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멀리 멀리 가면서 쏘면은 어? 어디 갔어 어? 근처 있지 않았나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거 한번 해볼까요? 던졌을 때 누가 먼저 터지나? 번갈아가면서 던진 다음에 뭐 걸자구요? 그러면은 음식 20개? 스테이크 20개 어때요? 딱 20개 갖고 있어요 <웃음> 어! 깨졌다! 주시죠 불량품 이냐구요 <웃음> 중고기는 했어요 좀 쓰던 거 주긴 했는데 한번 더? 벌써 마이너스 1000까지 왔네 아니 이, 이 지긋지긋한 팬텀 여기까지 따라와? 이쪽 방향입니다 엔더 유저 여기서 한번 던져보자 던져볼게요 다이아 내기 하는거 아니죠? 다이아 내기 하는거예요 제가 여기서 터지면 다이아 줘야되는겁니까 저 근데 사실 다이아 없는데 질생각을 안하면 되겠죠? 아... 아니 다이아 없으면서 아 서로 다이아가 없는데 아 다이아 아무도 안갖고 있네 그럼 다이아 아무도 안 갖고 있지만 다이아 내기 합시다 던져볼게요 앉으면 되죠 뭐 제발 깨지 마라 안돼 깨졌다 아 모르겠다 도망가자 도망가 다이아 한개 비춰버렸다 다이아 한 개는 나중에 갚겠습니다 캐서 이자가 있다고요? 다이아 한개의 이자 얼만데요? 0.5개? 하루에? 아 완전 폭리다 폭리 1.50% 이자 미쳤다 1년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마크 다이아 다 가져가겠는데? 어 뭐야 꼬마 좀비 닭 타는데? 꼬마 좀비 닭 타고 있는 거 처음 보는데요? 에이, 얘네 닭도 타는구나 엔더 유는 슬슬 던져볼까요? 아, 근데 지금 12개 밖에 없어 왜요? 제가 던져요? 어? 어? 반대쪽이다 거의 다온 건데 그러면? 잠깐만 이 근처인데 그러면? 우리가 왔던 데랑 갑자기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지나친 거야 엔더 유적을 이 근처인데 어? 어? 어디였어? 이 아래다 바로 아래다 잠수 한번 해보죠 음. 이쪽 쭉쭉 파면은 나오니까 어 찾았다 지금 엔더 개수가 충분히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엔더 포탈이 있거든요? 어디쯤 있으려나? 여기는 막힌 길 엔더 유적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엔더의 눈을 설치를 하면은 엔더 포탈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마인크래프트의 최종 보스인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갈수 있어요 최종 보스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여기 어디 있어? 찾아보자 유적이 그래도 꽤 높, 넓은 편이라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볼까? 유적지가 은근히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막힌 길 아, 이쪽인가? 와, 여기 있는 거 책장 태가면 인첸트 할때 편하겠다. 응? 음? 저쪽 아니야? 저쪽, 저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어, 어 찾았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저기, 저쪽 도서관 마주보는 데서 왼쪽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설치하면 되거든요. 엔더인은. 안쪽에 설치할 거라마 아, 됐다, 열렸다. 여기 가면 엔더드래곤 있는데 당장에 가지 말죠 엔더드래곤은 바로 가지 말고 여기다가 지옥포탈을 연결해서 마을까지 연결해 놓자 길을 다른 사람들도 여기 철도 타고 올수 있게끔 지옥문 만들자 이걸 그리고 불이 지금 라이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무에 불 붙여가지고 이 붙은 불로 엔더포탈을 열 수가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여기서 어? 만들었어요?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옥이랑 우리 현, 현생 그 뭐라 그러지? 원래 있는 마을 을 뭐라 그러죠? 그니까 지옥이랑 현생이랑 좌표가 8분의 1 /8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집 금방 갈수 있어. 집 위치가 어디더라? 지금 혹시 집에 이, 있는 분 있나요? 지옥 위치 좌표 한번만 봐주실 수 있나? 어어. 어? 빨리, 스톤니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아, <웃음> 저 마을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 만나자. 탭이 없다고요? 그거 엔더포탈에 타가지고 엔더포탈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아이템만 먹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이윽게. 우리 서로 만납시다. 양쪽을 잇는 거야. 마을에 있는 지옥문이랑 엔더포탈에 있는 지옥문을 서로 이윽시다. 일부러 빨리 오려고. <웃음> 요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이은 다음에 철도로 연결합시다 엔더드래곤 지하철역 되는 거야 엔더드래곤역 지금 만나려면은 좌표를 맞춰줘야 돼때를 위해서 철도를 400개 가량 길 잇고 있죠 이게 근데 만나려면 잘 생각해야 돼 서로 같은 길로 파야돼 사각형 있으면은 누구는 그 위로 가고 누구는 아래로 가면은 길이 두 개가 되거든요? 같은 꼭지점에서 시작해도 저 거의 다 왔어요 여기다 철도 깔면 돼 어? 어디 이으신 거야 근데? 아! <웃음> 역시 역시 길이 두 개가 될것 같았어 어, 지옥을 또 개발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땅이었는데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 지하철 들어섭니다 그리고 요 옆에다가 레드스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면 왕, 왕복이 가능함 엔더 드래곤 있는 데까지 철도로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맞아! 딱다 썼다 지금 한번 타보실래요? <웃음>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냥 가버렸는데요? 지옥 포탈로 엔더 드래곤이랑 마을까지 이어놨는데 그 엔더 포탈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나? 아 나올 수가 있었나? 들어갔다가 기억이 안나네 일단 들어가보죠 어. 아 나올 수가 없나? 못나오나요? 한번 들어가면은? 아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 상자 갖다주면 돼 상자 갖다주면은 아이템 넣어놓고 죽으면 되잖아? 엔더드래고 있네요 다음에 저 잡죠 못나가면 어떡하냐 아이템도 이거밖에 안 들고 왔는데 어 이거 혹시 혹시 지옥 입구 만들 수 있나? 이걸로? 포교석으로 지옥 입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 입구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 아안 된다 이거 못 나가네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는데? 상자도 없어가지고 아이템도 못 넣어놓는데? 죽을 수순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누가 상자 갖다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갈 방도가 없네요 오늘 요, 마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더 상자를 만들면은 가져갈 수가 있구나 어나 블레이즈 가루가 있는데? 어? 아, 가루면 만들 수 있잖아 아갈수 있네 아, 아이템 챙겨갈 수 있네 아 걱정했네 어, 엔더 진주 하나 얻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뭐야 왜이어아 아! 안 돼! 안 돼! 우와 어, 진짜 큰일 날뻔했다 어, 왜? 어, 왜? 뭐 왜? 뭐, 뭐 뭐의 데미지를 입은 거야 여기서 죽으면 진짜 낭패예요갈수 있기는 하네 아 근데 조합대가 없잖아 조합대가 없잖아요 조합대가 없어서 조합을 할 수가 없네 아... 나무 챙겨갈걸 시티에서 나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다음부터는 녹화가 용량 문제로 깨졌습니다 저는 엔더시티에 갇혔고 다른 분들이 와주셔서 전투 아이템을 받은 다음 <목소리> 엔더 드래곤을 결국 클리어 했습니다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